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새로 참사 당시에 희생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수입된 헬기를 해경청장 등이 이용하면서 희생자의 발견, 발견된 피해자의 이송이 늦어졌던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라 발표하였습니다. 원격 진료 과정에서 매우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기에 아, 단원과 학생이 헬기로 즉시 이송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경 지도부가 배기를 이용함으로써 4시간 넘게 배를 3번이나 갈아타고 겨우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분노하셨을 겁니다. 세월 참사로 인해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현장 대응 및 구조에 실패한 이를중 1.23 경기전 정장인 임경일 외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었대경 지휘부는 부실한 감사 엉터리 수사로 오히려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비록 분간 발표라고 하지만 어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수사에 대해 외압을 가하고 일기 숙의 활동을 이적으로 방해했던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던 것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이 해양안전관리감독 부실의 책임, 컨트롤 타워의 문은 구조의 실패 내지 방기, 수사 외야, 희생자 및 가족들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서의 조직적인 방해는 하나하나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법적 책임의 부분이 매우 복잡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와국정감사때 약속한 반대로 특별수사단 설치에서 명령대표기 그리고 비통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들을 처벌해야겠니다